30대에 들어선 어느 날 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일이 바빴던 나를 대신해서 아이를 돌봐주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언니는 외출을 전혀 하지 않게 되었다.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100가지가 넘는 건강기구, 건강식품을 사모으며 어떻게든 병이 낫도록 여러 시도를 해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금세 포기하곤 했다. 텔레비전만이 언니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버린 지 25년이 지난 2007년 5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포아! 자, 포밀리 하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요거 할 겁니다. 자, 보이시죠? 호호포노포노 실천편 호호포노포노 실천편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봤던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공동 저자였죠. 이제 휴렌박사님 자, 이제 휴렌박사님이랑 이제 가와이 마사미라는 일본 분이 같이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휴렌박사님 이 얘기하는 이제 호우 포노 포노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호우 포노 포노가 뭔지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우 포노 포노가 그냥 단순히 우리 내면을 정화한다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호우 포노 포노를 하면은 우리가 심지어는 매출도 실적도 크게 올릴 수가 있다. 라고 그런 이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거를 오늘은 좀 약간 뭐랄까요. 경험담 위주로 좀 볼게요. 왜냐면은 호우포노포노는 여러분한테 설명할 게 그렇게 막 길지 않습니다. 호우포노포노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경험담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우포노포노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을드리면 12페이지를 보면요. 자 호우포노포노는 원래 하와이 원주민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문제 해결법을 말합니다. 자 하와이 원주민 사이에서 내려온 전통적인 문제 해결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호호는 목표를 뜻하고요. 포노포노는 완벽이라는 말로 자, 호호포노포노라는 말은 목표를 완벽하게 하기라는 의미가 들어있대요. 이건 저도 몰랐는데 이게 호호가 목표라는 뜻이고 포노포노가 완벽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호호포노포노는 목표를 완벽하게 하기다. 자, 근데 이 호호포노포노의 메카니즘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내 내면의 반영입니다. 내 마음의 반영이에요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호호포노포노는 자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잠재의식 속 정보의 재생이라고 본다 잠재의식 속 정보의 재생 내 과거의 기억의 재생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정보들이 재생이 돼서 내 현실에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호호포노포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힘들다 라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를 내 삶에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 삶은 내 내면의 반영이니까 내 잠재의식의 반영이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도 내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거라고 해도 다 내면 안에 있다 그래서 이 호호포노포노 여러분잘 아는 것처럼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뭐 미안해, 용서해줘, 고마워, 사랑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약간 이렇게 미묘하게 어투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네 가지 문장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을 정화, 기억을 제거, 삭제를 하는 방법을 이 호호포노포노라고 하는 거예요. 호호포노포노. 그렇게 함으로써 내 내면이 비워지니까 내 잠재의식이 비워지니까 자, 이 세상은 잠재의식의 반영 내면의 반영이라고 했는데 내 내면이 깨끗하게 비워지니까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내면에 있는 수많은 이 기억들, 과거의 기억들이 없어지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 여러분들이 이제 명상을 하면요. 자, 명상을 해보신 분들 맛을 보셨을 겁니다. 자, 명상을 하면 어떻게 하죠? 생각을 좀 비웁니다. 생각을 조금씩 조금씩 비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생각을 비우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집니다. 어? 우리가 한 거라고는 생각을 비우는 것밖에 없는데 생각을 비우고 났더니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안정감이 됩니다. 왜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생각 때문이거든요. 생각만 없으면은 우리는 곧장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생각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우리 원래의 상태가 행복이고 사랑이고 완전함입니다. 근데 그걸 가리고 있는 수많은 기억과 정보 그리고 생각들이 있는 거죠. 호호포노포노의 이치도 같습니다. 그냥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뭐 관념들, 부정적인 관념들 뭐 기억들, 수많은 정보들 그것들을 다 비워내면 남아있는 것은 완전함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비워내는 마법의 문장이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인데 자,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이렇게 궁금한 거 있죠? 아, 네 가지를 꼭 다해야 효과가 있냐? 뭐 이런 궁금증들 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책에 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이따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의 설명을 조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호우포노포노에서 말하는 잠재의식은 사실 우리는 이제 개개인의 잠재의식, 무의식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호우포노포노에서 말하는 잠재의식은 이 우주 전체의 과거, 기억을 뜻하는데 우주 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의 기억이 포함된 것을 여기서는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한다는 점을 좀 알고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네 마디 말을 그저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이로써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이 말에 의해서 우리 잠재의식 속에 있는 정보가 정화되어서 제로의 상태에 무한정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로의 상태는 빅뱅 이전, 우주의 시작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므로 불완전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가 제로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호호포노포노의 개념은 부처가 2500년 전에 깨달은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나 예수가 네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전한 가르침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원인은 자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의식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잠재의식 안에 정보에게 감사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지은이들의 호포 실천법에 특별한 것이 있는 건가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게 있어서 이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어 이제 호포를 알게는 되는데 어 안한 지가 좀 오래 됐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안한지좀 됐을 텐데 어 오늘 이 내용을 또 들으면 또 다시 한동안 또 열심히 할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포호포노포노를 통해서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호호포노포노 포노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호호포노포노 포노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징은 성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해요. 호호포노포노의 성공을 쫓지 않는 이유는 원래 사람은 모두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호포노포노는 성공하고 있는 완벽한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이렇게 써있는데 성공을 기대하지 않으면 성공이 오겠죠. 왜냐? 성공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아직 성공하지 않았어의 마음인 거니까 아, 성공하지 않은 상태를 끌어당길 건데. 그런데 호호포노포노를 통해서 내가 이제 내면의 욕망도 정화를 하고 내가 이제 부족하다는 그런 이제 기억들도 정화를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내가 되면은 사실 기대가 사라지겠죠. 아 성공을 기대할 필요가 없죠. 왜냐? 지금 이 순간에 완벽하니까 지금 모습 그대로 그쵸? 그래서 당연히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주파수에 머무니까 성공도 따라오고 사랑도 따라오고 행복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 거겠죠. 그죠? 자 호호포노포노 프로세스는 우리들을 제로상태,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과정이다.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인 사람은 억만장자가 될 것이며 피아노를 조율하며 만족을 느끼는 것이 본래의 자신인 사람은 피아노 조율사가 되는 것이다. 호우포노포노는 자신이 자신답게 있는 것을 중시한다. 자, 그러니까... 이 호모포노포노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 호모포노포노를 하면은 원래의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그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럼 부자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럼 소통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엄청나게 큰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무대에서 인정받는 내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위치로 가게 된다는 거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봤을 때어저 좋아 보이는데 나도 해볼까? 이게 아니라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무언가를 하게끔 있는 그대로의 내가 가장 자신답게 자신이 자신답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호호포노포노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은 경험담이 나오는데 경험담들이 좋아요. 좋은데 한번 경험담의 포인트를 잘 들어보세요. 어, 잘 찾아보세요.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페이지입니다. 25년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던 언니와의 여행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5형제 중에 가운데로 5살 위의 언니가 있다. 언니는 부친이 다른 여동생과 남동생을 데리고 어머니가 일에 바빠 집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장녀로서 우리들을 돌봐주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돕는데도 열심이었다 30대에 들어서 어느 날 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25살 때 내가 결혼해서 첫 아이가 태어난 것을 언니는 진심으로 기뻐해줬고 일이 바빴던 나를 대신해서 아이를 돌봐주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언니는 외출을 전혀 하지 않게 되었다.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나는 여러 세미나를 다니기 시작해서 언니더러 세미나에 함께 가자고 하거나 개인 세션을 받도록 설득하기도 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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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단계를 나 자신과 가족에게 적용하기 시작했고 정화를 계속했다. 그러자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점점 가벼워짐을 느꼈다. 호호포노포노를 만나 정화를 시작한지 반년이 지난 2008년 1월 언니는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가거나 산보를 하고 물건을 사며 심지어 상당히 떨어져있는 내 사무실까지 놀러올 수 있게 되었다. 정화를 계속하자 포호포노포노의 모든 것은 100%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다 자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모든 것은 100%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되었던 것은 언니가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이었으며 이것이 언니라는 존재에게 투영되었을 뿐이었다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내 내면에서 발생한 것임을 깨달았다 언니를 도와야 한다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한다며 나 자신이 계속해서 지녀온 생각을 정화했더니 자 이거 중요하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 언니를 도와야 한다 내가 어떻게든 언니를 도와줘야 한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 라고 하며 나 자신이 지녀왔던 나의 생각을 정화를 했더니 이제까지 일절 해오지 못했던 내가 하고 싶은 것내 내면에서 원하는 것에도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도대체 내 안에 어떤 기억이 언니를 우울 문제투성이 이제 그만둬 나에게만 기다리지 마라 언니는 내게 짐이다 로 경험하게 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정화를 시작했다 내가 죽으면 언니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일을 해소하기 위해 언니를 병원에 다니게 하고 약을 먹게 했으니 전혀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었다 내 기억이 언니를 통해 우울이라는 병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언니는 본래 완벽한 존재로서 그 외의 것은 모두 내 기억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깨닫자 죄책감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었고 언니의 문제를 잊고 사는 동안 본래 완벽한 언니가 저절로 건강해진 것이다. 점점 건강해지는 언니 이상으로 호호포노를 포도 통해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것은 나 자신이었다. 최근에는 언니와 둘이서 20년 만에 고향인 오키나와에 다녀왔다. 언쟁이 끊이지 않던 둘 사이의 대화도 어느덧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하는 신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자 여기 보면 은 중요한 내용인데 모든 것은 100% 나 자신의 책임이다. 모든 것은 100% 나 자신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항상 밖에서 찾습니다. 문제의 원인. 어, 저도 반성을 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밖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요. 만약에 내가 카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욕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욕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또라이다. 정신병자야. 왜 갑자기 욕을 하지 카만히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부정적이야.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부터 부정적이야. 원래부터 부정적인 사람이었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사람이야. 뭐 아버지는 어머니나. 근데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게 모두 다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어, 아빠 너무 부정적이야. 엄마 너무 부정적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모든 화살을 내가 아닌 그 상대방한테 돌리죠.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원인이 아니라. 그런데 호모포노포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있다. 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내 옆에 있는 가족이 이상하다. 그것도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언니는 멀쩡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존재인데 언니를 문제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내 안의 생각이고 관념이라는 거예요. 아 언니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든 도와줘야 돼. 아 언니는 내가 없으면 안될 거야. 큰일 날지 몰라. 죽을지 몰라. 라는 걱정과 불안함. 그런 시선으로 내가 언니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맞춰서 언니가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점점 그런 모습만 나한테 더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힘들게 하죠. 그렇게 함에 따라서 나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억압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지 못하고 언니도 점점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랬는데 언니를 바꾼 게 아니라 내안에 생각을 바꾼 거예요 언니를 바라보는 내 안의 생각 아 언니는 문제가 있어 언니 는 내가 케어를 해줘야 돼 언니는 어떻게 든 내가 뭔가 도와줘야 돼 하는 언니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 생각을 바꿨더니 언니의 문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다가 호스팅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올렸던 적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사례를 상대방한테 문제가 있어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고치려고 도와주려고 애쓸 때는 문제가 점점 커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정화를 했을 때 상대방의 문제가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완벽함으로 바라보면 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약간 찔리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욕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내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그런 반응 그런 모습,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을 다 불러왔다는 겁니다 바꿔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 내면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 다른 무엇도 아니라 내 내면 자 그래서 이렇게 호모포노포노 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드리면은 이 휴렘 박사님은